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사망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개별 약정 체결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9 1일 2043이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피고 회사의 여수지정 보험모집인 소혜인은 원구의 남편 같은 사람은 안강망 어선 선원이므로 바다에서 해난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을 우려도 있고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패류등 해산물을 먹고 불의의 식중독으로 사망하는 수가 종종 있으며 심지어 보급국을 잘못 먹고 사망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일반 보험금 1천만원에 5배인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말을 믿고 남편인 망인에게 보하여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망인이 사망한 직후 원고는 소혜인에게 망인이 게장을 먹고 게저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말하였을 때에도 소해인은 해산물을 먹고 게저병으로 사망한 것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1,000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받게 되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였으며 이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와 소외인이 상담하고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소외인은 보험약관을 읽어준 사실도 없고 보험증권도 그 후에 수교된 것이므로 디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일 경우에는 일반 보험금만 수령하고 5배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원고나 망인은 부른 사실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로서는 디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일반 보험금의 5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했는데 소행인은 오히려 해산물을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심지어 보급국을 먹고 사망할 때에는 일반 보험금의 5배를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민 망인은 그 말을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소외인은계접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까지도 일반 보험금의 5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하였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피고회사의 보험보통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보통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개별 약정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